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81번째 러브레터 81st love letter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 Your heavenly Father is even more ready to give the Holy Spirit. Your heavenly Father is even more ready to give the Holy Spirit.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음, 뭐 이것을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채널을 계속,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요즘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 순간이 그런데, 이제 제가 자각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아, 이 시간들은 좀 특별히 내가 신의 어,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어,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야, 그때 참 신께서 신묘막측하게 놀랍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시기인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좀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어, 강력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저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신과 사랑을 나누는, 어, 천국을 가기 전까지 신의 사랑을 배워가는 여정이라면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오늘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 음, 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고, 예,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막 이런 예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화면에 제가 그 유버전이라는 앱에서 띄워 드릴 거에는 어 조금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어 결국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유일한 존재죠.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크리스천으로 살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께서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셨고 만드셨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죠. 예. 그런 존재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사실 허망한 인생이고, 예. 끝처음과 끝을 알수 없는 그런... 어, 저번에도 성경에 나온 표현을 비로 말씀드렸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예, 어,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예, 시들어 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하여튼 신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 때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근데 오늘 이제 영어 그 성경 구절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가장 좋은 것이 어 The Holy Spirit 성령이시다. 사실 저도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 오래했지만 이 표현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예 부담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예. 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고 하는 명령들이 있죠. 명령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거룩하라. 뭐, 예, 거룩해라. 뭐, 이런 명령들이 우리가, 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이질적인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면, 뭔 개소리야 분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웃음> 제가 드디어 광신도가 되었구나 예,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 일단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음,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예, 어좀 때가 묻어야 된다 뭐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예,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걸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경우에 그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깊을수록 어 상대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나한테 저렇게 명령할 때는 어 뭔가 저렇게 안 하면 큰일나보다 그래서 일단 지시를, 지시를 따르고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나왔듯이 우리를 만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원하시는 존재가 하나님 신이신데 우리에게 거렇게라 이렇게 말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실 때는 역시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아,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한테 베스트니까 이거를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들 나의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작은 그런 외부의 그런 말들이나 외부의 행동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쉽게 휘청거릴 수 있는 존재인지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영원하신 나를 만든 하나님의 눈으로, 신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보지 않을 때는 정말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너무나 없고 내가 뭐 그렇다고 성품이 완전히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어, 자신의 그런 약점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의 눈치를 보고 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실 신의 입장에서 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그니까 정말, 그러니까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성령 충만하라는 표현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 충만이에요. 신, 유한한 우리의 것으로 살지 말고, 무한하고 영원한 신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그러면 신의 눈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음, 나의 부족함조차도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것은 어, 사랑해야 할 대상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정말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함부로 예, 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휘청거리며 사는, 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직장에서도 친한 상사나 친한 동료들이라든지 뭐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친한 친구란 라 이런 말들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친밀해야 할 존재인 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 그들도 한 명의 인간이었을 텐데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상처를 주는 말들과 공격들에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초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순간에서도, 어, 사실 신께서 우리를, 음, 우리와 계산적이지 않으시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 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게 가득 찬다는 거잖아요. 빈틈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가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경험에서도. 여러분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어... 성형충만하다고 했을 때 제가 다윗과, 구약에서는 다윗과 신약에서 스테반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어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 아이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하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관심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가 채널명이 저의 정체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에 노래를 하듯이 노래하면서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의 얼굴을 그분을 정말 자주 뵙기를 보기를 원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계속 사랑을 노래하고 싶다 막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어 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렇게 어 정말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라고 확신을 하고요. 음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께서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영원한 그 신과 사랑을 나눌 천국에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고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겠어요? 이 자연을 볼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얼굴을 보면서. 신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될것 같은데. <웃음> 예수님의 그리고 또 우리가 노래하는 거참 좋아하잖아요. 예. 아름다운 노래, 음악을 영원히 또 함께 할수 있다면 참 천국이겠죠. 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성령이라고 오늘 누가 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더 급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어, 사실은, <웃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또 키운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아이가 당장 원하는 장난감이 부모님 볼 때는 아이를 다치게 할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야, 장난감에도 연령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나의 기준에서는 이게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나에게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 또 돌아보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들도 있고요. 스테반이 여러분 어땠나요? 스테반이, 어... 어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또 그때도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돌로 맞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잊혀지고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것인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팔을 벌리고 이제 이 땅에서 너의 그 힘든 여정이 끝났으니까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 정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왜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할 수세상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았고요. 어... 네,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사랑의 열매, 다 성품에 대한 것들로 보이는데, 음,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 믿음사망, 소망 사랑 믿음 사망이 아니죠 죄송해요 여러분 <웃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당연히 사랑이 있을 것이 남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그런데 어이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 할 때에라야 우리가 비로소, 이, 어, 이 사랑장에 나온 또 성령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질투할 수밖에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오래 참지 못하게 됐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 어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예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사랑할 때도 어, 또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 사랑을 생각할 때 에라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한마디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예, 이타적이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어, 흔들리지 않고 어, 신에게 배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을 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겠죠. 저도 감히 이런 존재가 어,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쉽지는 않은데 어,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이 약한 영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 욕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정말 허, 허상의 것들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살리지 못할 것임에도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모든 것을 그런데 쏟다가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좀 대부분 한것 같습니다. 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